안녕하세요. 수면건강TV 이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소장입니다. 네, 제 남편보다 요새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청풍소장님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뭘 할까요? 뭐든지 해보죠. 네, <웃음> 네. 어, 청풍소장님은 어, 한 20여 년 동안 음,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시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수면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그 빌보드 차트에 유명한 네. 방탄소년단도 사용한다는 이 양압기 네, 이 양압기들에 네,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요 양압기란 무엇인가 양압기는 네. 어떻게 쓰는 것인가 네. 또양압기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가. 네, 네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이렇게 자리를 네. 했습니다. 양압기 네, 네, 오늘 소장님 양압기에 관해서 다 알려주실 거죠? 네,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유튜브 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압기가 뭐예요 근데 양압기는 양압과 음압의 차이 아시죠? 음압 하면은 빨아나는거죠 아양 예. 그리고 음 응, 아, 그거 그렇죠. 말씀하신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음압은 빨아내는거고 네. 양압은 불어내는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공기를 불어넣어서 음.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음. 해주는게 양압기입니다 그러면 양압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음과 양압과 양, 양, 음, 양, 응압 네. 네, 이 원리를 네.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서, 네, 그러니까 어, 코골이라는 게 이렇게 할때 보면 음. 기도를 좁게 하지면 소리가 안 나요. 네, 우리가 휘파람이 네. 입을 벌리고 휘파람 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야 되죠. 예, 네. 네. 코골이도 기도가 좁아졌을 때 코골이가 생기는 거고요. 네. 이 상태는 이제 혀가 더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쪽으로 말리는 거죠 아... 이런 게숨 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웃음>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숨을 안 쉬게 기도가 막히게 하는 대부분이 보니까 음. 혀가 음. 말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는 어떻게 보면 이 혀가 음. 내가 깨어 있을 땐 나를 살리고 음. 말을 하게 하고 음. 음식을 먹을 때 있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아잘 때는 아, 혀가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혀가 이제 쉬는 거예요. 네. 집안 집으로 돌아가 쉬려고 하다가 네. 좀 과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거나 네. 술을 마시면 보통 사람들도 코를 보는 이유가 네. 더 혀가 더 말리는 거예요. 아. 혀가 더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혀가 말린다, 혀가 처진다. 네. 이게 어, 보통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할 때는 에 혀가 그냥 네. 이렇게 있는데 제자리에 있는데 네. 이렇게 누워서 고개를 젖히게 되면 혀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중력에 의해서 네네네. 뒤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네. 고골이를 옆으로 하면은 좀 고골이가 좋아지나 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혀가 네. 뒤로 안 넘어가고 옆으로 아. 이제 쳐지니까그 틈이 아.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예. 어, 그래서 코골이나 무흡증이좀 네.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네, 네. 옆으로 자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아 네. 저도 요새 어깨를 다쳐갖고 네. 한쪽 어깨를 이렇게 잡으니까 어깨 어, 어깨 너무 수.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기간 되면 네. 목, 어깨, 허리, 골반 다 내려가는 거죠. 코골이 아. 고치려다가 음. 고치는 것도 아닌데 코골이 음. 좀 줄여보려다가 음. 골병된다. 아. 네. 그럴 수가 있군요. <웃음> 네. 네, 네. 양압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준다. 그렇죠. 네.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왜 치킨 집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오픈하고 그럴 때만 이렇게 막 이렇게 측치는그 바람 인형 그런 맞아요. 거 비슷한 건가요?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게 바람이 안 불면 그 인형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웃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음. 이렇게 닫히니까 음. 바람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음. 팽창시켜주는 걸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아.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니까 선장님 네. 말씀에 의하면 네. 음. 그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를 네.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기인형처럼 네.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네. 넣어준다는 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쉬는 네. 숨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뚫고 내 네, 쉬어야 되죠. 내 스스로? 네. 아 그러면 얘 양압기는 공기를 일방적으로 계속 넣어줘. 네. 그것도 뭐 물론 이제 뭐 기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타이밍 같은 것도 있겠죠. 뭐몇 네. 초에 몇 번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비싼 기계일수록 들숨은 강하게 날숨은 음. 좀 약하게 뭐 음. 그런 저 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 음. 어, 양압기 종류가 어, 자동 양압기도 있고 음. 어, 고정형 양압기도 음. 있고 어, 종류는 여러가지 있고 음, 이 메이커별로 음. 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네, 원리는 다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한데 결국은 음. 숨을 계속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고 이거를 기도가 팽창 그 협착되지 않도록 음. 유지해주는 이렇게 벌어지도록 네, 예, 네. 공기를 계속 넣어주면 네. 이렇게 그렇죠. 기도가 벌어지나 보죠? 그래서 어, 압력이 셀수록 내쉴 음.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네. 어, 막 들어오는데 내쉬다가 한번 하면 이제 오. 공기를 끙꼭 먹죠. 그러면 배가 빵빵나면서 <웃음> 자다가 방구를 <웃음> 툭 <웃음> 그런 일들이 아. 뭐 무지지수죠. 그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처음에 양학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내쉬는 힘이 음. 힘을 훨씬 많이 줘야 내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 안 쓰던 근육들을 아, 갑자 쓰니까. 그렇겠네요. 가슴이 아파서 못, 쓰, 못 쓰겠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 또그 내쉬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음, 음. 뭐 힘들죠. 그래서 아. 어, 많은 분들이 어, 치료 효과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난어로못 음. 쓰겠다 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잠깐 양압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 숨을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그렇죠. 내뱉는 숨이 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이렇게 첫 번째 걱정이 드네요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우리 중처럼네 어, 어, 여리여리 하신 분들은 양압기를 정말 쓰기 힘들어요 아그렇구 내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맞아요 저도 내쉬는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성들은 양압기를 이렇게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아, 남자분들도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예이 양압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지금 대고 하는거죠 입에다가 아니고 코에다가 여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네이 호스를 통해서 네.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게 호수가 근데 엄청 길어요. 네. 네, 그래야 침대 맡아서 놓고 저쪽에다 놓고 이제 누워 잘때잘 뒤척뒤척 할 때도 네. 어,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길아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저는 그냥 한번도 사용을 안해 봤는데 네. 걱정이 드는 건 얘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쓰면 저는 이렇게 잘때 머리에다가도 뭐를 쓰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인데 <웃음> 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얘를 네. 여기다 코야 되고 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밴드도 해야 되고 밀착이 돼야 되니까 아이 세면 아, 이게... 안 되죠 아 그리고 네. 또딱 붙어야 돼 더군다나 네 그래서 앞,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짜고 이렇게 <웃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웃음> 일어나서 짜복 생기는 거는 빨리 어떻게 좀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된다 하지만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단 지금 이걸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어, 장기 적응률이 상당히 낮아요. 아, 그렇군요. 실패율이 좀 높다는 게 네. 단점이죠. 처방을 받으면 처방전을 가지고 양압기를 판매돈 임대한 것이죠. 음. 가서 제출을 하면, 음. 또그 서류가 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음. 거기서 승인이 나면 음. 이제, 그 임대를 해주죠. 아, 그러면은 임대를?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음. 하는 그, 그 사용 승인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네네. 음.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8,000원 가지고 계속 나를 그냥 이거를 그냥 꾸준히 사용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악기를 가져가서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겠죠. 귀한 그 건강보험 기금을 충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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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맞다 이렇게 음. 날중 하거나 2 1일을 하는데 아 18일 동안 열심히 잘 썼는데 음. 하루를 또 깜빡 잊고 음. 안, 안 됐다 네, 그럼 네, 네. 다시 2 1일을 채워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쉽지는 않은데 네. 어, 그래 그 어려운 그 구간을 통과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제 처방이또 추가가 되거든요. 6개월 동안 70%. 음. 어, 368, 180일 중에 70%면은 어, 5개월 동안 잘 쓴다는 이 기록이 데이터가 여기에 다그 스마트 이 카드에 아. 다 저장이 되거든요. 아 사기 안 되네. 예. 네. 안 쓰고 쓴척안 되네요. 그게 아, 일치쓰는 게 아니고 되겠구나, 이미 안 여기 365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칩을 갖고 병원에 가서 잘 썼다는 걸 승인을 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아유. 그래야 건강보험 공단에서 어 돈이 지급돼요. 아, 그래야만 네. 내 부담금이 아까 18,000원? 네, 그 정도 네 18,000원 정도의 있어요. 그 금액으로 네. 이제 네.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3개월. 음.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6개월. 6개월마다 체크를 해야 돼. 6개월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사용 승기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확인 받고, 이제, 처 아, 제쳐받고. 네. 네. 그렇게, 우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네. 관리를 해야 되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 이게, 킨다고 바로 슉 나오는 게 아닌데요? 아, 이게, 네. 어, 자동이라서, 네. 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코에다 대면은 켜지고, 네. 빼면 꺼지고, 요, 요즘 양압기들은 되게 네. 기능들이 좋아서요. 네. 지금 이거는 독일 거, 이거는 뉴질랜드, 이거는 호주, 또 미국 것도 있고 어, 중국 것도 있고, 대만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아주 많은 양압기가 네. 나와 있죠. 어. 근데 뭐 원리는 다대동소이하고 차이는 이제 그 소리, 소음이 시끄럽느냐, 좀 덜하느냐, 그 차이. 요새는 뭐 전산, 음. 이런 디지털이 <놀람>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들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역할 되는 거 맞죠? 거꾸로 되시고. 아, 어쩐지. 그 바람이 어. 자꾸 새는 거예요. 코, 이렇게. 코 아, 위로 봐. 콧대. 아, 요렇게 생긴 여기가 네. 콧대랍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아, 얘가, 밀착된 시키가 아, 아 네. 그냥은 이게 밀착이 안 되고,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보니까 바람이 여기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밴드가 필요합니다. 이 밴드를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입을 벌리면 바람이 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에? 자, 입을 벌려보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차다가 막양악기 쓰고 자다가 입을 벌렸다가 깨는 거예요. 이 바람이 막 새가지고 그상태에 이제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요. <웃음> 이걸 쓰면 헤어스타일다 묻어지기 때문에 차마 쓰라고는 못했어요. <웃음> <웃음> 네. 근데 왜 이걸 뛰니까 얘 바람이 나오고, 대고 있을 땐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오는 소... 거예요? 네. 소리가 안 나. 아, 안 소리가 안날 뿐이고? 어. 아. 근데 이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 그 바람이 아직 약해서 그래요.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 보통 모업 환자들이 10, 12, 뭐, 그 정도에서 어? 많이 하거든요. 아우, 시원해. <웃음>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 지금 네.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쨌든 수면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지금 이 양압기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적응은 나중에라도 이 양압기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요새는 또 양압기가 제가 언뜻 들으니까 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 네. 얘기 들었어요. 2018년 7월부터 이제 네. 양압기 임대 음. 구매는 안 되고 음. 임대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보험은 그냥 내가 뭐 쓰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일단 병원에서 음.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네. 어, 여기 뇌파 붙이고. 네. 너눈 밑에 붙이고 턱에도 붙이고 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네. 붙이고 뭐가 네. 주렁주렁매 네. 달고 네. 네. 네. 네. 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밤새 네. 수면의 상태가 어떤지. 네. 네. 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네. 잠깐만요. 소장님. 그 수면다원 검사라는 네. 게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밤새 자는 동안에 이 사람이 네. 수면무호흡이 얼마큼 있는지 뭐 이거를 검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 여기다 막다 붙이고 잔다고요? 네. 집에서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먹어 입원을 해야 돼요. 하루 입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낯선 장소에서, 네. 여기저기저기 막 이런 데다 붙이고, 아, 그, 어, 나 혼자 산다의 그, 네, 나래 씨가, 네. 그, 코골이 검사한다고 어디 네. 가서 하더니만 그게 수면 다운 검사한 여쭈요. 거네요? 네, 네. 네. 그거를 다 붙이고 잠이 와요? 음, 전 그게 또 걱정이 돼 일상적이진 않죠, <웃음> 잠이 는 네, 게. 네. 근데 코골이 무증 환자들은 워낙 잠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그, 그런 환자들은 머리만 대면 자한다는 사람 꽤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자긴 하는데, 음.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하면 음. 쉽지는 않죠. 아. 어. 그래서, 음. 감안은 해야 돼요. 음. 근데, 수면항검사를 해서, 음. AHI15 이상, 음. 뭐, 해당된다. 그건 음, 또 뭐예요? A, HI, 15는 뭐예요? A가 어, 에프니아. 에프니아, H가 하이퍼프니아. 하이퍼프니아, I가 인덱스, 그래서 네. 무호흡 저호흡지수. 아... 그래서 1시간에 음. 15번 이상의 무호흡증, 음. 저호흡증이 나타나는 음. 호흡곤란 상태가 되는 경우에 이제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15번 대략 그 7시간 잔다고 보면 100번이 넘는 거죠 <웃음> 밤새 네. 그렇게 수면 무호흡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 이제 즉 그냥 코골이 좀 있고 가끔 무호흡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음. 이제 아주 중중 정말 그러다 죽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제 심한 사람들이 아... 이런 양악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학기 저도 사실 못써요. 글쎄요. 저는 없다면서요. 그냥 공짜로 줘도 네. 못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안쓰면 죽을 것 같다 하는 음. 사람들이 쓰죠. 음..그런분들이 음.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군요. 그렇죠. 이거를 처방받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요즘 어, 수면단 검사도 이제 건강보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병원 가면은 음. 뭐 최소 3개월, 음. 뭐 5개월, 6개월씩 지금 벌써 예약이 다 차거든요. 네. 그러면은 검사하고 또 진단받아서 처방받기까지 최소한 5,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음. 음. 음. 그 5, 6개월 동안 수면보험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것도 참 딜레마긴 해요. 그러긴 하네요. 그러면 소장님, 평소에 내가 수면무호흡일까 아닐까 이거를 혹시 네.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게 수면 다원 검사를 막 이거 저거 붙이고 병원에서 1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물론 당연히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면 무호흡일까? 이렇게 시간을 너무 기다릴 수가 없으니 네. 그거를 좀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가장 확실한 통신원은 옆사람이죠. 옆사람이 음.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음. 근데 깨어있는 게 밤새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의 데이터는 또옆 음.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네네네. 스마트폰이 5천만대가 넘었다니까. 네네. 스마트폰의 그 어플 사는 데가 뭐죠 플레이스테이션. 네네네네. 여기서 코골이 검사, 음. 코골이 측정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아주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좋은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비밀이군요, 또. 아, 아 그거는 네. 여기 오셔야 돼요. <웃음> 수면관광연구소에 전화를 주시거나, 네. 여기 오시면 알려드려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그게 뭐냐면 밤새 녹음을 하는 거죠. 음. 녹음을 해서, 코골이나 음. 무흡이 있는 음. 거, 그런 구간만, 이게 그, 입력이 돼요. 아, 추려서. 추려서, 네. 저장이 되고, 그거를 네. 이제 통계치를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어플들이 있어서 어,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 진단하고는 네네. 관계없고 저는 네네. 그거를 어떨 때 쓰냐면 사실 소리를 들어보면 호 음. 그 소리가 이런 소리냐 이런 소리 아, 틀려요, 틀려요. 이런 소리냐 아, 틀리네요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음. 그림이 쫙 그려주게 된 소리를 아, 그렇죠 소장님은 네. 20년 동안 네. 하다못해 찜질방 가서 <웃음> 찜질을 안 하시고 나한테이 코고는 소리 이것만 네. 듣고 다셨으니까 네. 그 정도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들으시면 다 아시는구나 네. 코골이 환자들 이제 찜질방, 네. 코골이가 시끄러우면 가가지고 음. 관찰을 하는거죠. <웃음> 어떤 성향태로 코를 고든지, 음. 그리고 이제 어 한참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은 자세에 누워요. 네. 그리고 그 소리를 그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거죠. <웃음> 그 소리가 아닌데? 이건가? 네. 이건가? 네. 하여튼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아 이럴 때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 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음. 어, 따라하다 보니 음. 이제 그런 소리가 음. 기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음. 그래서 이제 웬만한 소리를 들으면 음. 아,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음. 소리다 하는 게 이제 아, 바로 그렇게 잡히는 거죠. 예, 예측을 네. 하실 수가 있으신 거네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 코골이 소리로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이 양압기를 저희가 한번 작동하고 사용하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양압기를 네 이게 양압기네요. 오 바람이 이게 지금 음 엄청 시원해요. 제, 제일 <웃음> 엄청 시원해. 약한 바람이에요, 이거. 진짜요? 그럼 네. 제일 센 바람은 어느 정도예요? 어. 한번 틀어줘서 그 조작하는 게좀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뭐 이렇게 들어가서 뭘뭐 조작하고 하는 게 선풍기 같진 않아요. 아, <웃음> 이게, 아 쉽게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네. 이거를 네.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네. 더 세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자동 양악기인데요 네. 이거는 그 기도가 협착이 되어서 압력이 잘안 들어가면 네. 자동으로 압력이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안 되고, 한 템포가 늦죠. 음. 압력이, 어, 답답하네, 음. 음. 답답하네? 조금 더 올리고. 답답하네?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어, 자동 양압기가 지금은 이제 대세인데, 음. 어, 그냥 그 상태에 따라서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니까잘 음. 어, 쓰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음, 자, 자동 양압기 반대, 네. 반대라기보다 이제, 그 고정형 양압기는 네. 수면 당 검사를 또한번 해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고 수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압력일 때이 음. 아, 사람은 괜찮겠다 싶으면 뭐 압력을 뭐 10을 하든 8을 하든 1 1일을 하든 그렇게 딱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양압기는 기본적으로 고정도 되고 자동도 되고 음. 자동은 그냥 아니 고정은 자동은 안 되고 그래서 가격차가 이좀 있겠죠. 오토와 스틱의 차이니까 아 그런 차이군요. 그러면은 네. 고정으로 되어있는게 조금 가격이 저렴하겠네요. 그런데 어, 전에는 200만원대 중 초중반 고정형 음. 음. 그 다음에 200만원대 후반대가 이제 자동형 그렇게 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면서 뭐 18,000원이냐 뭐 19,800원이냐 뭐 그런 차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는 크게 뭐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음. 소장님 이게 양압기는 수면무호흡 있는 사람한테 이게 공기를 이렇게 넣어서 수, 네. 이렇게 호흡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하나 얘는 치료기는 아닌 거죠. 치료기라고 음... 할수 있나요? 수면무호흡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기가 되나요? 치료 개념이 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딱 치료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과연 치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 그, 그렇게 생각하죠 예. 고혈압 치료 고혈압약이 치료약 맞죠? 아 고혈압... 그런데 고혈 그건 계속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안, 죽을 때까지 안 먹으면 안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건 치료라는 개념을 예. 어떤 상태로 유지해주면 그건 또 음. 치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이 얘를 쓴다고 해서 수면무호흡이 나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쓰고 있을 동안에 그, 그 때만 나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안 써. 이제부터 안쓸 거야. 이러면 다시 수명 모업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고혈압 약을 먹듯이 평생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평생 한 달에 18,000원? 이거 내는 거잖아요. 잘 쓰면. 뭐 물론 이제 의료법이 바뀌어서 이게 네. 예, 뭐, 이게 뭐, 금액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음. 음. 그러면 만약에 10년을 쓴다 그러면 어뭐 1년에 뭐 20만원 넘으면 10년을 쓰면 결국 그것도 200만원이 넘는 거네요네 그리고 정부에서 어그거에한 4배 정도를 부담해 주는아요 3, 4, 4배를 음. 그러면 그 사람한테 200만원 곱하기 4배면은 한돈 천만원 가까이가 그 명확히 하나 가격이에요 10년을 쓴다 10년을 쓰는 가격인 어. 거잖아요 네. 헉,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이 기계 자체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살려고 생명, 지금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기계에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 죽어도 못 쓰겠다. 내가 음.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70, 80%는 대부분 음. 힘들다, 못 쓰겠다 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양압기도 네. 못 쓰고 네. 그냥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이고 그런 음.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네. 요즘에 네. 양압기가 보험이 되면서 양압기를 처방받게서 줄을 쭉 섰는데요. 네. 과연 그분들이 다 얼마나 쓸수 있을까 네. 그 걱정도 많아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우선 음. 어, 그동안 양압기를 양압계가 아니라 양압기를 음. 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 음. 양압기를 사용하시다가 또 바꿔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 음.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안돼서 음. 어, 바꿔서 사용하신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이야기. 후기 예, 이야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네. 네.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네. 오늘 또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서요 그랜저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장님 진짜요? 모르는 얘기에요? 아닌가? <웃음> <웃음> 네, 네, 그랜저를 씌울 수 있는 커버는 저 한번 생각해 보는걸로 네 그렇죠? 네. 아 우선 첫번째 저희가 그 굉장히 고객 후기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건데 가장 어, 그래도 인상에 남은 먼저 소개시켜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어, SUKY BUKY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SUKY so, BUKY? 예, 아이디가 s 키부키 b 가지신 분이 어, 제목을 뭐라고 하셨냐면 바이오 가드와 함께 한세계여행 이분 기억나세요, 소장님? 아, 이분 좀, 이제, 젊은 분이에요. 음. 20대 후반쯤 됐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세월이 꽤 오래 지났네요. 음. 이렇게 2010년. 네네네. 이니까, 어, 그때, 어, 젊은 친구가 양학기 쓴다고. 그걸 음. 못 쓰겠다고. 음. 당시 참 찾기도 어려운 음. 저를 찾아왔던 음. 음.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네 지금 이 분의 그 후기를 읽어보면 첫그 문장이 네. 병원에서 그 수면 다운 검사를 하셨나봐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신 얘기가 완전히은 병원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웃음> 얘기하셨어요 질무시는 동안 무려 126초간 무호흡에 들어가셨군요 대박이죠. 네. 아, 그래요? 이게 대박인거예요 126초면 뭐 죽어도 뭐, 뭐..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절을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뇌 상태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이 열려있는 기가,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라면 기절을 해서 숨을 쉬는데 이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기절을 하게 되면 깨어날 수가 없는거죠. 아. 그러면 지금 126초면 음. 2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만약에 잠수를 음. 물속에서 한다 그러면 네. 1분 할수 있을까요? 저는 1분 합니다 저는 못해요 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상태가 지금 2분 이상 그러니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면 무호흡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든게 환자들을 진단할, 진단을 할 때, 네. 시간당 몇 회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시간당 15번 음. 이상. 한 시간에 몇 번? 어, 한 네. 시간에 1 5번의 모흡이 발생하면 중증이다. 음. 이렇게 하는데, 음. 이렇게 긴 사람들은, 네. 다섯 번 이어도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1 시간에 2분의 그 무호흡이 다섯 번. 횟수로 따질 것이냐. 네. 시간으로 따질 것이냐 봤을때 시간이 횟수는 적어도 시간이 긴사람이 훨씬 더 중중이거든요 위험하고. 음. 근데 지금 현재 진단 체계는 음. 그 시간보다는 음. 횟수로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음. 어, 10초 이상 무호흡이 되면 은 이제 호흡이 멈추면 무호흡 한 번을 치는데 음. 10초짜리 다섯 번인 사람과 음. 아 10초짜리 뭐 30번인 사람과 음. 이렇게 2분짜리 음. 5번인 사람 음. 근데 현재 진단 기준은 음. 10초짜리 30번은 중증으로 가고 아. 이, 2분짜리 5번은 경증 취급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 지금 현재 진단체계는 그래서 네. 참 이거는 어 진단 기준이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음, 이분 스키부키 네. 이분은 이렇게 126초간 무업에 들어가시면서 이 평소에 증상이 코골이도 네. 뭐 당연히 심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낮에 자주 조는 증상이 나타났대요. 당연하죠. 네. 아, 그렇겠죠. 이게 한 시간에 이렇게 2분씩 잠을 못 자는 게 반복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뇌가 늘 긴장 상태에 있겠네요. 자, 내가 잠은 뇌를 위한 시간인데 음. 뇌가 불침번선을 하고 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사투를 벌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목숨을 건 사투를 자는 내내 벌이다가 음. 깨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보면, 음. 어,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꽤 코골이 심하고 하는 무흡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그 친구들도 보면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무고또 음. 아이들은 또 잠자는 시간이 또 적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는 동안에 기억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음. 잔, 잠도 못 자서 피곤하지, 음. 수면의 질은 엉망이지, 음. 램수면에 들어가서 나의 기억력이 제대로 어, 어, 활발하게, 음. 어, 기능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음. 못하지 음. 그러니까 는코 고는 어, 아이들은 음. 굉장히 이 학습에 음. 몇배더 많은 노력을 해야됩니다 되는 그래요 그래서 보면 있겠죠. 우리 그 보내준 그 사례에 보면 음. 중학교 때부터 코를 골았다 라고 하는 사례가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코를 골아서 굉장히 그 코골이로 인해서 따돌림도 많이, 그때 네, 뭐, 어디 수학회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또 대학 때는 MT를 가게 되면 그 MT에서도 너무 시끄럽다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맞죠. 그 얘기도 또 한번 해보기를 네. 해요. 그래서 이분, 스키부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호흡이 굉장히 심해져서 병원에서 목속의 공간을 넓히는 즉 도로 확장 공사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권유를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하시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것도 양압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불편해서 네. 이제 청풍 소장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고 청풍 소장님이 특허를 받으신 그 네. 상품을 어, 음. 착용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어, 그 제품 때문에 수개월간의 배낭여행을 네.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 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수기를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그, 저를 직접 찾은 아건 아니고요. 음. 어, 수면 전문병원에 음. 에, 수술 상담도 했었고, 바이오 가드, 음. 아니, 그 양압기도 구매를 해서 음. 사용을 하다가, 음. 헤어링을 관련이 너무 이게큰 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상담하다 보니 음. 아이 바이오가드라는 게 있으니 그거를 처방해 주겠습니다. 음. 라고 해서 저하고 연결이 됐던 거죠. 네, 네. 그렇게 됐던 거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결론적으로 네. 네. 무거운 양압기를 짊어지고 가지 않고 그렇죠. 네 제품을 회장님이 개발하신 거특크 받으신 그 제품을 가지고 네. 그냥 포켓에 탁 넣어가지고 해외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네, 빨간 줄 그려진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세 가지 방법, 즉 수술 양압기, 바이오바드 이세 가지 중에 음. 두 가지 양압기하고 바이오바드를 시도했잖아요. 이분은.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가격 대비 성능과 효과를 볼때 네. 어, 얼굴에 주렁주렁 달아야 하는 양압기보다 훨씬 음. 어, 편안하고 편리한 음. 어, 바이오가드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탁. 네, 그러니까요. 응. 너무 감사한 세, 분이에요. 세, 네, 센스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사례를 네. 에, 어, 소개를 시켜드리면, 28세 남자분이신데, 네. 이분은 뭐 아이디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비공개로 올려주신 분인데, 어, 제가 이 후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네. 어, 궁금했던 게, 감증 기면증. 아, 기면증이군요. 네. 기면증에 이 제품을 네. 사용을 하셨다고. 음, 기면증이 뭐예요? 기면증? 기면증은 갑자기 잠이 예고 없이 쏟아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냥. 길을 아, 가다가도. 무슨 그냥... 드라마인가 뭐 어디에서도 네, 봤던 무슨,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혼자 이렇게 꼬꼬로 자거든요? 아 제가 뭐 봤냐면 네. 무슨 다큐 채널인가 어디에서 네. 보니까 음. 세탁소에서 대림질을 하던 아저씨가 크... 이러고 계시는 걸 제가 본것 같아요. 다큐 네. 채널이었나 어디였나? 하여튼 아... TV에서 본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그럼, 그게 그림... 김현진이에요. 음. 그거는 주간졸림증이고요아 <웃음> 주간졸림증이에요? 네. 음. 그 자는거 아니에요 그건도아 그니까 이그 잠의 질이 부족 너무 떨어지니까 음. 자, 낮에도 그냥 시도때도 졸리는거죠 음. 그거하고 막아 졸립다 졸립다 해서 막 조는거하고 음. 기면증은 그런 예고가 없어요 그냥 멀쩡히 얘기하다가 푹 쓰러지면 이렇게 자는거예요 그냥 <웃음> 어머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운전하다가 그런 분은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길 가다가도 자는데. 그렇겠군요. 네. 그 잠이라는 거 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네. 중에 네. 그 이제 기면증 환자인데 음. 그 탐험가. 그러니까 군인이었는데 음. 도저히 기면증 때문에 군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 중에 막 자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제 홀 스스로 할수 있는 이제 탐험가를 이제 해요. 음. 그런데 밀림을 가다가 아무 데나 자는 거예요. 굉장히 <웃음> 위험하죠. 탐험은 <그럼 타범은> 언제? 요 <웃음> 아니, 또 언제 그랬냐또 일어나서 또 가. 아, 그래요? 오래 자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아 잠에 들어갔다, 아 순간적으로 빠져나오고. 아, 그럼 그게 뭐 음. 시간이 뭐몇초뭐 뭐 이래요? 어, 몇 초는 아니고 몇 분씩. 또는 아, 몇 분씩. 뭐 한2 30분씩. <웃음> 그렇기도 하고, 어, 그래서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몇만 몇 명이 있다는. 아 몇만명이나 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뇌의 문제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이분이 기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잖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수면, 기면증의 원인은 몰라요 지금도 음. 그래서 어, 추측하기로 음. 뇌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음. 그냥 통제불능상태가 가끔 어떻게 보면 전원이 나간다고 할까요 아 그렇네요, 그런 그렇네요. 건데, 음. 수면부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뇌가 음. 어, 산소 부족 상태하고 자는 동안에 계속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음. 그래서 치매도 생기기도 하고 음. 음. 그다음에 그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음. 호흡이 별희하는걸다 갖고 오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음. 음. 이후로 어, 굉장히 어, 어려우셨는데 그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예. 심했대요. 예. 그래서 학업을 멀리하게 됐고 또 군복무 시절에 수면부족 증상으로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하게 돼서 2005년에 Y대학병원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 탄려 발작증, 발작. 아 기만증. 이게 기면증이군요 음. 네, 네, 그 병명을 진단받아서 약을 복용을 하셨었대요.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어 건강 이게 생각이 건강하셨던 게 어쨌든 약은 좀안 먹고 내가 살아봐야 음. 되겠다. 정신과 그러니까 뇌에 관한 반응하는 신경계 약이니까. 네. 신경이 예민해지고 음. 뭔가 불안해지고. 음. 그런 증상이 자기도 느껴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약을 끊고 한번 뭐 해결을 해보고자 음. 했는데. 음. 그랬는데, 하여튼 뭐,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막, 운동도 엄청 열심히 음. 하시고, 규칙적으로 하여튼 잠을 청하려 하시고, 거예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음. 이제 대학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됐는데, 음. 직장을 들어가니까. 음. 직장은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또. 그렇죠. 돈을 주는, 응? 그 직장에서는 많아요. 내가 돈 내고 다니지만. 그렇죠. 네. 직장은 받아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음. 다시 예전에 그 심각한 상태로 음. 돌아가서 음. 퇴사를 고려하고, 그렇죠. 어, 이게 이 사회생활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 같아요. 자매 질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렇게 하셨다가 네. 이제, 어, 우리 청풍 소장님이 반드시 네그 네, 제품을 오케이. 만나서 그래서 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속에 이 제품을 넣고 잔다는 것이 적응은 안 됐지만 음. 사용을 안 했을 때와 다음 날 사용했을 때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사용을 해본 분들의 음. 후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입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에 음. 지금 나오는 만들고 있는 그런 음. 바이오가드하고 음. 음. 예전에 만들었던 바이오가드를 지금 이제 가끔 주간점검하러 음. 오시는 분들하고 음. 음. 지금 보면 음. 그 당시가 참 투박했구나. <웃음> 참 마음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네. 그 당시에는 좀 아, 아무래도 그때는 마음에 안들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자동차 지금 날렵하지만 아, 옛날 그러냐. 옛날 차를 보면 정말 투박하고 아, 어떻게 저런 차를 탔지 싶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였던것 뭐, 같아요. 저도 뭐 나름 뭐 음. 패션에는 음. 늘 감각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20년 전 사진을 보면 너무 웃겨서 어디다 내놓고 싶지 않아요. 뭐. 웃기게만 하면 다행이죠. 아, 얼굴이 빨개지죠. 아. <웃음> 근데, 아우, 음. 이제 요 대목에서 정말 청포소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 그게 보통은 이렇게 특허를 내고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판매가 되어지면 거기에 안주하고 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입안에 넣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일물감이 덜 할까 음. 어떻게 하면 오래 착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것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보시고 이러신다는 거 그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아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음. 지금 뭐잘 쓰고 있고 뭐돈 어지간히 들어오면 대충 그냥 편하게 사시지 그렇게 고생은 안 하시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웃음> 아, 이게 정말 잘 완성이 아, 끝까지 더 많이 아직, 하셔서. 예늘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직도 진, 갈 길을 버어요 진짜 이렇게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라면 이제 그게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그날이 오기를 <웃음>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후기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